자, 맨 처음 첫 번째는 우리 디비는 평생 운 디비입니다. 자, 평생 운을 보게 되는 거다. 평생 운. 그러면 우리가 그 동안에 인간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야. 타고났을 때 타고난 운명은 있을지라도 자, 타고난 운명은 가지고 있지만 은 이것이 살아가면서 계속 변한다. 무엇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도 변하고 자기 노력에 의해서도 변하고 주변 사건들에 의해서 변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하게 되는 거야. 그러나 자기의 운명주기 흐름은 어떻게? 운명주기의 흐름은 이렇게 가지만은 그제 흐름 그래서 우리가 27세 54세, 81세. 그러면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운의 흐름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인생에는 우리는 성공과 그 다음에 우리는 개운이라는 두 가지 큰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운이 언제 따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성공을 해서 전략을 짜갖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고 인생을 또 살다 보게 되면 힘들어지버나 힘들어지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서 내가 평범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이 27세면 운이 굉장히 좋은 시기야, 그지? 그러면 어떻게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우리는 성공을 해야 되는 거야. 젊었을 때 성공해야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조심해야 되겠지. 그지? 나이가 들었으면 조심해야 돼. 그러면 젊었을 때 돈도 벌고, 자기 목표를 다 만들어 놨고, 힘들 때는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그 흐름을 딱 찍어 난거요 자, DB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뭐 사주팔자 상담하러 가는 식으로 모든 것을풀수 없다는 거다. 항상 바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기에, 이런 시기에 어려운가, 이런 것이 오게 되게 되면, 자,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기에 삼복이라는 것이 언제, 어느 시점에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느 시점에.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삼재다. 이런 어려움이 언제 오는가를 우리는 거기에 풀어놨다. 그리고 인생의 주기를, 흐름을 가다보게 되면 젊었을 때 성공해야 될 사람, 나이가 들어서 운이 좋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자, 예를 들게 되면 이렇게 운이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운동이라든지 젊었을 때, 한참 젊었을 때 운동이라든지 뭐 체조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 하려면 이 젊었을 때 응? 운이 안 따라주게 되면 이 사람은 얼마나 또 교육을 치게놓겠노 그래서 젊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일 나이가 들어서 해야 될일 이것을 처음부터 구분해 하는 거야 오늘 구분 많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죠 자, 그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인생에는 이런 식으로 81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흐름으로 가는데 어떤 시기에 나는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같이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이거 어디 가서 상담해도 이것만 알수 없다. 그래서 이돈 가치는 충분히 그돈 얼마 안 주죠.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삼자가 어느 시기에서 어느 때 오고 내가 행운의 삼복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기에 온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정말로 좋은 거지 그러면 지그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된다. 어릴 때 오게 되면 나이에 따라서 어떤 시를 선택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충분히 다할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요? 이 커브가 그려져 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네. 알겠지? 네. 자, 생명원리만 딱 치게 되면 자기 커브가 딱 나오고 여기서 설명을 당연한 거야. 그렇게 한 눈으로 우리는 다볼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럼 읽어보게 되게 되면 누구나 쉽게 그것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이해가 될것이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 그냥 읽고 지나가면서 이해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낸 거야. 이것이 우리는 평생운이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는 또 다를 것이고, 그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평생운 복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자기 평생운을 보고 싶다 하면 그냥 치주면 되는 거야. 지주면다르 그냥 이거 보고 니가 읽으라 해도 되는 거야. 못가아났으면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그리고 내가 이계산하기 싶으면 어내내 신뢰를 안하면 이제 내가 딱 그리나 놓고 딱 찾아갖고 딱 보여주면 되잖아요 뭐, 뭐 3800원 들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는 평생은 딥이라 가지고 우리가 딱 만들어난 거 이것을 우리는 커피숍 같은 데서 저것을 인정사 사진을 자기가 또 받아 가야 될거아니야요그지 우리가 프린트를 못했지만 자기가 그 딱 해놔놓고, 찰락찰락 찍어갖고, 가면, 커피도 공짜로 줄 거지. 얼마나 재밌나, 그지? 그러나, 개인은 데는 없고, 개인은 데는 없다. 뭐, 어차 개인은 데 우리 커피를 내놔할 수도 없고, 그지? 커피숍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설치해놓은 커피숍에 가게 되면, 커피는 공짜다. 음. 무슨, 커피가 공짜다. 음. 그럼 커피집은 망하지. 아이, 뭐, 큰, 근데 자산도 망하긴 뭘또 망해. <웃음> 수익이 좀작긴어 그러지. 그리고 잘 안되는 커피숍에는 우리가 이거 갖고 잘되게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는 큰일이잖아 사람 좀떨어져갖고 큰데 많이 생기는데 이죽음한는 이 커피숍들이 죽어가는 거 이거 사람 오게 만들어주는 거면 해도 살려주는 거면 해도 그사람들는 엄청난 행운이지 뭐자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